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유기농 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이효농장의 유기농 곡물당 특집 상주 세트입니다 이남녀노소 누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 당근, 단호박, 귤, 과즙을 이잼 안에 모두 넣었습니다 음. 네 여러분 이 곡물당은요 곡물당은 그쌀 등의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힌 후 졸여서 꿀처럼 만든 옛날 방식의 조청을 곡물당이라고 한대요 이 곡물당은요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겠죠 이렇게 피로회복과 두뇌회전에 도움을 줘서요 왕세자들도 즐겨 먹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밀라아제 효소가 함유돼 있어서 드실 때 위장이 좀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 당당류나 액상 과당류 같은 그런 거와 달리 몸에 이로운 당류고요 그리고 달지만 칼로리는 낮아가지고 저같이 365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 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화에도 좀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곡물당 이 곡물당을 유기농과 만났습니다 유기농 제품들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율농장의 유기농 곡물당 스틱점 같은 경우에는요 1년의 모든 자연에너지를 다 품은 쌀과 보리로 만든 굉장히 느리게 만든 슬로푸드라고 합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요, 와 정말 오래 걸려서 재배하시고 키우신 유기농 제품들을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 여기 방울토마이트 들어간 방울토마토는 담양의 유기농 방울토마토를 사용하셨는데 무려 100일 동안, 어, 100일 동안 재배하신 거고요. 그리고 당근과 귤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210일, 130일 동안 키우신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해남의 유기농 단호박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만든 유기농 잼,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 365일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야식을 먹을 때 요거트를 먹는데 요거트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귤잼을 어,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에 이렇게 섞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음. 이 잼이, 어, 그릭님부터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운동 갔다 와서 야식으로 이렇게 종종 먹고 있어요. 음. 음! 향도 좋고, 상콤상콤해서 딱이에요. 음. 여기다 더 배고프면, 빵이나 크래커 있잖아요. 빵이나 크래커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잼이다 보니까 음. 빵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빵이랑도 같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유기농 방울토마토찜 이 방울토마토찜을 여러분 케찹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케찹과 전혀 다른 고급진 그런 맛이에요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틱도 원터치 형식이라 되게 잘 잘리고요 이렇게 얼핏 보면 약간 딸기잼 같은 느낌이야 딸기잼, 딸기잼 같은 느낌인데 향도 너무 좋아 음. 음. 케찹과 좀 다른 맛 케찹은 약간 달잖아요 근데 얘는 어, 달기보다는 산미도 조금 있고 그런 케찹 그, 토마토 본연의 맛이 되게 살아있어요 음. 이렇게 맛있겠죠? 진짜 우리 잼들 되게 달잖아요 요즘 남 잼들 단맛이 되게 덜해요 음. 단맛이 덜한데도 맛있어 왜냐면 하그과 그대로의 맛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잼을 이 방울토마토잼을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좋아요 음. 당근 단호박잼 이거는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고소한 맛도 있고 달달한 맛도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당근 단호박잼은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실걸요? 음. 약간 단호박 퓨레 먹는 느낌이야 음. 달달하면서도 구수하고 저는 제가 새콤한 거나 이런 걸 좋아해서 방울토마토 맛이 더 좋던데 구, 고소한 거나 구수한 거 좋아하시면 이 단호박잼이 더 당근 단호박잼더 입에 맞으실 거예요 당근맛 전혀 안 나고요 단호박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음~~ 귤잼~~ 이렇게 진짜 상큼해요 기적으로제 입맛에는 방아토마토 그 당근 단호박 그런 데 귤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귤은 그냥 이렇게 빵이랑 먹는 것보다 저처럼 그림모거트에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음. 네 여러분 오늘은 이율농장의 유기농 곡물당 잼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유기농 곡물당 잼은요 이한 팩당 10개 스틱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 대신에 곡물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제일 좋은 게 달지만 달달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다이어트에 때는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담양의 어? 조청잼 의 장인인 이율농장에서 국내산 유기농 제품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더 믿고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율농장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율농장의 뜻은 이왕이면 올바른 먹거리 이왕이면 이렇게 슬로푸드로 우 정성 가득한 잼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제품을 어, 많은 사람들이 다 드시면 좋겠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뭐 어, 선물세트 이게 왜냐면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방울토마토, 당근, 단호박귤 그러기 때문에 선물세트로도 좋을 것 같고 또 임신하면 되게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산분들한테도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기농이다 보니까 좀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린요거트 많이 드시잖아요 그린요거트에 같이 넣어서 드실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말해 뭐해 어 정말 좋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